소년 나노 다이아몬드, 보르카브나 다이아몬드, 네츄럴 나노 폴리크리스탈 보르카브나도 다이아몬드. 1.68캐럿이죠. 아주 좀 아담하고 작습니다. 좀 작은 크기로 나온 겁니다. 실체 크기를 볼까요? 좋습니다.